페퍼, 랜디, 하아이! 지금 도착시간 이 언젠지 리본 꾸지 않고 있어요 <목소리> 점프를 잘하나보네 아니 이나이도 점프 잘한 개가 요새 민말이 들어와가지고 <웃음> 우리 일여여분분면쩡뿌해가지고 애튼 별개가 다 들어와 <웃음> 또 민개가 돼서 그냥 그렇죠 누가 나는 자꾸 물어보진 않아요 아 어떻게 들어오는가그런면 보통 119에서 갖고 온 개도 또 여럿이 있고 본 음. 이제 직접 잡아서 오는 개도 있고 아또 다른 신고해서 또 데려온 개도 있고 그렇죠 아 근데 저조그만 애들 저 새끼 같은 애들은 어디서 와요? 그럼 보통? 그냥? 이제 주민들이 신고해가지고 아 의미는 없고 아, 어미가 없는. 어. 아니, 어미가 있는데, 어미까지 데리고 오면 좋은데, 어미는 못 잡잖아요. 아. 도망가 보고 잡으려면. 그래서 이제 노란상에다가 아, 이제, 그래서 그냥. 그래서 주민들이 밥 드리고 그런 게 아닌가 봐. 아. 그래. 이데 조금만 새끼니 까보냐고, 지 말라 커프면 안 가더라도. 커버리면 그래. 가기가 힘들죠. 네. 어. 나한테 바워서 와요. 기다리는 거구나. 응, 나기다리냐 아기여아기 너무 오랜만에 만져봐 <목소리> 이부터 시작해서 다 고쳐요. 아, 이게? 예, 예. 예. 아, 지압해 주신 건가? 예, 예, 예. 아, 네네. <웃음> 알겠습니다. 아플 <웃음> 때 갈게요? 예, 예, 꼭 오세요. 네. 머리 아프고 거, 당는거다 돼. 아, 네네. 예. 알겠습니다. <웃음> 아, 귀여워. 어이, 무서워. 귀여워. 되게 말랐어요. 제가 지금 운전을 거의 4시간 했거든요 그래서 좀쉬어야될것 같아요 엉덩이가 너무 아파요 누는 일단 애들 거 가져오긴 했는데 좀 꼬질하지만 사진 좀 찍어줘 볼까? 아 지금 카메라 갖고 왔는데 사진 찍어 주려고 메모리 카드 안 가져왔어요 빡대가리예요 지금 돌대가리야 지금 아걔 멍청하거든요 지금 아 가야겠다. 나 가야겠다 나가야겠나 여기 앉줘 하나 둘 하나 예. 귀 에이 뒤에 었어왜왜왜왜못 뭐 땜에 못뭐 땜에 못뭐 땜에 못 땜에야 왜못때에뭐 땜에 왜왜 아구 나게 아구 나왜왜왜왜너왜 여기 들어와 있었어 왜 그랬어 얘 데리고 나올 때 이름을 갑자기 지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름을 점프로 지었어요 왜냐면 은 거기 보호소 관리하시는 분이 우리 일단 여러분 점프로 해가지고 담벼락 넘으려고막 점프를 한다고 래가지고아 그럼 넌 점프를 해라 뭔가 이름 귀엽지 않나요 점프? 해퍼보다는좀 긴데 해퍼보다 가벼워요 지금 좀 말라서 자! 점프! 점프! 형물 <웃음> 있는데 기념사진 하나 박자 이리 오세요 귀를 펴세요? 뭘 자꾸 주눅이 들어있어 뭘 자꾸 주눅기 들었어요 귀를 펴라고요 지금 어 갑자기 왜 갑자기 <웃음> 앞으로 막 하네 갑자기 기가 살았어요 그렇지 인사하라고 여기 다 뽀뽀하고 있잖아 저기도 쉬하고 있고 어때 친구들이 많아요 지금 어, 여기 너무 귀여운데? 그냥 근처 공원왔는데 접지마! 자신감있게! 당당하게 해야지 지금 이정당하 자, 이걸로 꼬시면 돼요 하나 둘셋 하나 둘셋왜 <웃음> <웃음> 어, 왜 서러워 오이러세요이 어, 어, 눈이 서러세요 어, 서러워 네. 아 웃겨 첫날부터 지금 거의 사진 폭격당 해 왜요 왜 쭈글쭈글해요 또왜또 또 울먹울먹해요 또또 또? 어이구 귀여워 이제 가는거예요귀 똑바로 펴 자고 있으세요 금방 갑니다 눈이 오네요. 길에서 헤매던 애를 데리고 오신 것 같은데 그렇게 잃어버리면 거의 찾지를 못하신대요. 근데 여기는 공구가 지나면 오랫동안 못 가는 순으로 이제 안락서를 시키더라고요. 근데 거의 뭐 애기 강아지나 조그만 애들은 동네나 이제 주변 어른들이 데리고 가시나봐요 그래도 큰 강아지들이 나가는 일이 두물돼요 새로 들려가지고 계속 데리고 있을 상황이 안되기 때문에 저도 뭐라도 해야죠 <놀람> 도착했지요 잘 자? 귀 피고 사료라지 내가 <웃음> 마지막 간식이야 내가 주는 잘 살아? <웃음> 아, 안녕 잘 있어 잘 살아 잘 보내주세요 제 연예인 <웃음> 갔어요 지금 보내주고 왔는데 저를 따라 나오려고 해가지고 씨, 제가 예전에도 임시보호했던 다리 앞다리 하나 없는 눈돗개가 있었거든요 <웃음> <웃음> 그 친구가 해외로 갔는데 공항으로 데려다주실 분한테 제가 이제 인계를 하고 왔는데 이제 그 친구는 미국에서 되게 잘 살거든요 근데도 제가 그 놓고 왔을 때그 마지막 얼굴이 그 어리둥절한 얼굴이 너무 지금 생각해도 너무 슬프거든요 잘 살고 있는데도 그냥 그 모습이 저한테 마지막이어서 막 저한테 되게 짧게 같이 있긴 했지만 제가 또 거기 에 놓고 오니까 또저를 따라 나오려고 해서 아 너무 또 슬프네요 이런 게 이런 맛이 되게 오랜만인데 그숨 <웃음> <웃음> <숨소리 봐. 웃음> 소리 봐이런봐